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. 간지러웠어.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. 간지러웠어. 그래서 참았어. 간지러웠어. 그래도 간지러. 난 감히 진다. 잠가 재미난 기사가 났더라고요.